옷 입을 때 상하의 중에 어디 먼저 입는지? 모자부터 입어요 에? 옷을 안 입고? <웃음> 에,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. 라비 TMI 클로즈업입니다. 질문 바로 할 테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. 제일 긴장되는게 인스타그램 <웃음> 어. 피드 올릴 때몇장 찍어서 건지나? 아와 네. 일단 많이 찍으시나 보네요. 전좀찍어 여러 장 찍고 나도 오늘 한 여덟 장 매니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한세장 건졌는데 오 타율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좀 이렇게 딱 입으면 자신감이 올라가면 금방 나오고 오. 그래서 대부분 한 여덟 장에서한 12장 사이? 여덟 장에서 12장 사이 어. 아플 때 병원을 가는 편이다? 한국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다닙니다 어, 아픈 바로 가나요? 바로, 바로 갑니다. 바로 가요. 어. 바로 그냥 약간만 아파도 아픈 거 같아 하면서 오, 미리 맞고 오기도 전에. 오기도 전에. 오, 콩밥 먹을 때 콩을 빼고 먹는다. 콩밥은 깜빡 아닌가요? 콩밥은 깜빵 아닌가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콩밥? 실제로 콩밥. 아, 콩밥 콩이 좀버라이어티한거 같아. 그 엄청 큰콩 있잖아. 진짜. 밥보다 큰 콩이 많아 이만한 것들. <웃음> 그건 좀 약간 오케이. 약간 좀안 보이게.. 콩마다 다르다. 콩마다 다르다. 루피가 좋아요? 엄마가 좋아요? 아.. <웃음> 되게 신기하네요. <웃음> <질문이 진짜. 웃음> 고민을 하고 있어, 심지어. 어, 심지어 엄마, 고민을 엉, 하고 있어. 엄마가 아, 좋습니다. 근 아, 네. 고민했어요, 근데 잠깐. 또 그런 거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아.. 아 오.. <웃음> 아니고.. 좋은 사람을 잘 어. 챙기는.. 옷 입을 때 상하의 중에 어디 먼저 입는지? 음.. 오늘은 모자부터 했어요. 왜? 옷을 안 입고? 응. <웃음> 진짜요? 머리가 뭐인지 알아야 이게 내려오는 내려것 같은데? <웃음> 아니 그러면 비니를 먼저 썼어 그러면 비니 팬티 쓴.. 팬티 입고 비니 쓰고 <웃음> 보고 어? 여기에 이제 이거 입어야지 <웃음> 그러면 게. 비니 쓴 채로 티셔츠 입어요? 아니 이제 그거 좀 벗고 입어도 되지 않나? <웃음> 아. 이게 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네. 오늘 이 이미지로 가볼까? 해서 <웃음> 네 오늘 이렇게 TMI 클로즈업까지 라플라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. 1박. 예. 예.